하이구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미친 초살 AI댁입니다 자, AI 덱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한세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어, 내 플레이가 좀 미숙하더라도 그냥 센 덱은 무엇인가. 미숙할 때 좋고요. 두 번째, 방어 덱으로 세워놓기 좋습니다. 뭐 랭킹전에서 방어 덱 세워놓으면 어, 그 승률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난투에서. 대난투에서는 AI 대 AI 싸움이기 때문에 어, 유용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AI 초살덱은? 잠깐만, 요 내가 저장해놨거든. 왜 저장해놨냐면 내가 처맞았어 내가 AI한테 처맞았다고처맞으면서엄 깜짝 놀래가지고 대충하면 질수 있어요. 이 AI한테. 진짜. 그 AI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이 덱입니다. 자, 이 덱한테 이제 제가 사람으로서 처맞았다던적인데 오늘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덱으로 제가 AI로 가보면 되겠죠? 제가 컨트롤 안 합니다. 오늘 컨트롤 안 하고 이 AI가 뭔 짓을 하는지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으스. 자, 초살 AI 덱이 간다. 저 바로 저렇게 막 다이앤도 있고, 나도 그때 근력 다이앤 쓰고 있었거든. 근데 처맞았다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오토 해놔볼 테니까. 자, 얼마가 일단 회불를 건다. 회불를 걸고, 사람이 아니다보니 까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AI가 할수 있는 정말 똑똑한 생각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대푼다니까? 이래가지고 내가, 내가 어한이 벙벙해가지고 이제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봐봐. 아무리 구수형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 야, 어, 사, 야 사람 이제 봐봐봐. 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나? 그러니까 AI의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지만 그냥 AI가 판단해도 좋은 카드가 나올 수 있을 수 밖에 없는 거. 그런 덱이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 플레이가 조금 미숙하신 분들. 어, 이런 분들 이런 덱 좋겠지. 혹은 진짜 숙제하듯이 PVP를 AI로 돌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AI로 방어하고 싶은 시분분들 대난투에서는 AI 대 AI 싸우니까 원래 이런 데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뭔데, 이거? 이거? 먹고. 자, AI야, 처리해. 아이, 잠깐, 잠깐만, 아이, 아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제가 빠른 처리를 위해서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도 AI가 킹을 먼저 써야 된다는 것만 이해해도 더 무서워질 수 있어, 이래기. 근데 AI가 그걸 이해는 못해요. 그거 이해 못하는데도 개무섭다. 자, 지금 이 AI 덱에서 서버에 누구 들어있었어요? 아테나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게보려고 아둥바둥 진짜 갇쳐맞았지만 다이앤 봉 돌리면서 막 카드 합치고 필살기를 막 만들었어. 근데 턴올 때마다 한 명씩 죽는 거야. 죽으면서 필살기가 계속 깎여. 필살기를 못쓰겠어. 진짜 이게. 자, 요렇게 죽죠? 피사기 게이지 두 가지 날라간다. 그래서 설계가 기가 막힌 덱이더라니까? 이만사람이었 진짜. 내가 사람이었으니까. 야, 이거 잡으려고. 여기 뭐 애들이 막한첫 한 턴에 두 명씩 죽어 나왔거든. 내가. 그래서, 와, 안 되겠다. 이거 뒤집으려면 내가 빨리 합치기를 잘해가지고 피사기 딱 만들었는데, 다음 턴에 한명팍빠살 아사발 빠사지면서 피사기 게이지 깎이고, 또 피사기 붙었는데, 또한명 죽으면서 그렇게 붙였어요. 진짜. 어이, 어이가 없더라고. 이제 AI한테 빠마에 쳐맞아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 잠깐만. 바, 반격된 게. 반격대에서 AI가 뭔 짓할까? 빠빠빠빠! 빼앗! 빡! 자 날려버리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자. 어 반격대 저비델리한테방격 어, 치면서 빨리 버프 쌓는 그대기구나. 자 이거 약간 잠깐만 이거 못 죽이면 AI 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어 이게 그러니까 AI가 또 필요할 때는 1인 관통기를 써가지고 저 1인 관통이 얼마나 매서운지 알잖아. 그냥 날아와도 그냥 무섭거든. 그냥 한명 죽어요. 진짜 잘못으면 지하라서 막 쓰니까. 이렇게 팔짱끼고 약간 졸면서 게임할 때참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수... 어? 뭐 이거? 잠깐만요 자 저쪽 지금 비델리가 화가 났거든요 저, 오 상대는 암멜 비델리야 장갑... 에이아야 내가 할까? <웃음> 에이아야 야, 순서 좀 지잡 자 에이아 화이팅 화나다닥 하고요 자이인김 초격! 아, 안 죽네, 안 죽네, 잠깐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AI 계속해서 보막까지 치고 있어가지고, 이게 쉽사리 따이지 않습니다. 어? 자, 지금 비델리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가지고, 어? 자, 잠깐만요. 괜찮아, 아, 괜찮아, 봐봐, 이봐. <웃음> 야, AI야, 체리해 이게 AI라니까. 야, 야 돌덩어리야, 거기 때리면 어떻게 이야 자, 엘리를 치고 필살기 썼으면 이겼잖아. 아이, 이거 진짜. 야, 똑바로 해라. 세게 쳐. 아, 이거, 야, 졌는데. 야, 잠깐만. 아, 야, 필살기. 야, 야, 야, 야, 야, 맞다. 번지집 지금 약간 위험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노? 안멜이 죽었서 필살기 가 날아가서. 내가 저런 식으로 쳤다니까? 야, 이번에 끝난다. 와, 야, 야 미친 짓이세요 끝난다. 근데 한 옆에 자빠지면서 필살기 만들어놓은 필살기 카드가 있던 게 날아간다니까, 자꾸. 고통 없이 죽여주면 끝났잖아. 이거 봐봐. 어때요, 여러분? 야, AI가 이정도 명승부를 펼친다고? 와, 많이 늘었다, AI. 어. 자, 구스 AI 선물 세트가 왔습니다. 자, AI 주로 이제 해볼부터 건다. 해볼 걸고. 야, 자꾸 왜류드이껐써이 미친 AI 돌대가리 고 갑자기 왜 그러노? 니 킹이랑 뭐 좋은 거 놔두고 왜 자꾸, 왜 자꾸 전마할걸 쓰냐고. 내가 봤을 때는 저렇지 않았다. 아까 봤지 AI 제대로 쓰니까 첫 턴에 애들 막실두명잡빠지는거 초살댁이거든. 분명히 초살때 맞는데. 어, 내 AI가 왜 돌대가리지? 야, 그러다 류드쉘 죽으면 이상하게 된다. 킹 거를 쓰라고, 임마. 킹 거를. 자, 가봐. 그렇지, 킹, 킹. 그렇지, 잘했다. 자, 요거 괜찮거든요, 지금. 자, 마음에 들었어요. 허도도도도독. 자, 이제, 이제 간다. 훅, 숲, 숲, 숲, 숲, 숲. 빡, 자스가 임마. 어, 안 죽었다. 와, 개삽됐네, 이거. AI야, 처음부터 좀 똑바로 했었어야 진짜, 이거. 너무 좋은 데이네요내 잘못이 아닌가? 지도 내 잘못이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AI를 탓하면 돼. 아이, 미친놈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해 이봐. 냥냥냥냥, 이자가아 어,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지겠는데, 이거? 아! 자, 이거는 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자, 숙제는 AI가 대신하는 시대. 아, 이제 사람이 굳이, 어, 나서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자, AI야, 똑바로 해봐봐. 그렇지. 어? 자, AI 스킬 조금. 어? 와. 야, 그러니까, 아까 AI 되게 마무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분적으로 마무르가 회부를 걸기 때문에 다음 턴에 저거 회복하면서 치면서 뭐 어떻게 하는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1인기가 한번 나갔을 때 진짜 정말 매섭게 애들 치기쁘고, 어, 그 다음에 서버에 아테나를 넣어놨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장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피사기 만들려고 하다가, 어, 피사기 계지가두 컷이 막날라간다한놈 죽을 때마다, 에? 자, 이번에 우리 AI는 무슨 판단을 하실 것인가. 자, 판단 갑니다. 삐리삐리삐리. 삐리 삐리. 자, 우리는 지금, 야 뭐고 이거 야야야 야, 야. 어? 야 괜찮나? 어? 야 괜찮나? 야또큐큐큐큐큐 큐, 큐, 큐, 큐 하나 잡네 자 이렇게 한킬씩 계속 따면서 우리는 보호막 치면서 상대 필사기는 완전 제로로 만들어버려 피사기가 없어 자뭐 소멸 해보려고 하는데 소멸도 안들어오고요 자어또 해볼건다 잘한다 해볼건다 어. 나 순서만 조금만 진짜 각킹까 앞에 써주면 야, 진짜 손. 장난 아닐텐데 셔스티퍼. 하다다다다닥 야, 넷마블, 넷마블. 이거 AI가 그 정도 판단까지 안 됩니까? 닥킹 어, 예. 예. 스킬을 우선시한다. 뭐 이런 거. 어? 자, 해봐봐. 오케이.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진짜 감염기가 그냥 쓰면 무조건 좋아가지고. 자, 팍! 자, 이정도입니다 어? 자, 제가, 어, 요 AI를 방어대우로 한번 세워놓을 테니까. <웃음> 여러분 구스 AI 만나면 친절하게 잘 대해주세요 네, 조금 셀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들 아, 아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본 AI 중에 정말 맵다 정말 AI인데 되게 맵더라 무섭더라 하는 AI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그고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봐도 오여열리 있다 보니까 오 살았어요 이거 야 잠깐만 이것도 모른다 자 버퍼 올리고 자뭐 어, 딱히 뭐수가 없죠 딱히 수가 없는데 우리는 카드 좋은 게 너무 많아 지금 봐봐 킹꺼나가든 아! 나야스럽다. 저것만 안 쓰면 되는데 홀리빔 아! 아 파열이라서 괜찮을지도 몰라 자에하면 짰다 어, 딜이 27만! 27만 꽂아보고 뭐 AI라도 딜 어디 가나? 팡! 8만 3점 어? 파열 두배 딜이라서 AI가 판단을 했나본데 저 카드가 제일 쓰레기긴 하지 좋은 거 많잖아 인마 회불기하고 관통기하고 킹까고 그런 걸로 해서 해봐봐 이이으로해서 우린 이제 AI한테 훈수 주면서 훈수 두면서, 편하게 PVP 숙제를 마칠 수가. 돼. 자, 간다. AI 똑바로 봐봐. 1 3 9 0 0 회불 딱걸었고요 폭! 야, 니는 나서지 마라. 가만히 있으라, 너는 빡! 빡! 빡! 야! 저, 점마 죽는데, 제마 타르, 타르. 앙! 할걸? 앙! <웃음> 난 쟤가 저렇게 죽을 때 너무 귀엽더라. 치바와 이랬다고. 앙! <웃음> 자, 오, 잘한다. 어, 그렇지. 어, 일단, 얘는 감염을 제일 우선시 생각하는구나. 일단, 킥도 우선시 생각하고, 그 다음 감염, 그 다음 피사에 나가는 것만 하면, 진짜. 근데 그 정도 만약에 했다면, 웬만한 사람 수준으로 판단할 것 같아요. 이 덱의 AI는. 오늘 이렇게 초살 AI, 강력한 AI 덱을 하나 소개해드려 봤습니다.